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방위법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인, 액기, 애군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방위법이지. 동서남북 치고 동쪽으로 가면 뭐 어차피 부산사람 동쪽으로 가면 어디 갔나 했노 동해바다 고래잡으러 가고 남해 가면 남쪽으로 가라면 남해와서 밀치 밀치잡으러 가고 인천사람 서쪽으로 가라 가면 뭔데? 꽃게 잡으러 가고. 저 포천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가라하면어떻게 아, 김유수 잡으러 가라. 에이, 어, 그렇지. 많이 되나,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논리가 되나. 그래서 이방이법은 기인, 액기, 애군이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인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 설명하는 이유가 기인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데 여기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애끼는 어디대? 아 이거는 구천세, 구천세계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궁세계에 있는 것이잖아. 자, 그래서 기인은 어떻게 저이 있는 거야, 인연법에. 어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야 이거. 어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방위법이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터에 가서 터로 인해서 이런 우리는. 이런 방위법이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해가 바뀌면서 우리에 주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는 터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을 지풍수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인연수라고 하는 것이고 저 위에서 인연이 우리가 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천연수라고 하는 것이다 자, 복잡 더 복잡해지지 음. 그 저기 그거 액기는 푸천색이고 애군은 황색이잖아요. 음. 그럼 애군으로 오는 이거 음. 연가들은 그 실제로 보면은 그거 이렇게 우의 조상이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영 조상이 안 돼도 인연으로 인해 다른 흔들로 인해서 어. 볼 수도 있거 자, 이이 애군은 애군은 네. 내 조상이라고는 안 해도 돼. 어. 빛이 내가 어. 그 망자의 피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실 때내 이제 미리 예지를 하는 거야. 망자의 어 망자 죽은 사람들의 저 하공 세계에 간 하공 세계에 가 있는 망자들로 인해서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인데 나타나게 된다 했다. 그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음. 우리 조상이 어형하고 나타나. 어 네. 조상이 주로 음. 많이 나타나겠지. 아, 어 근데 기 같은 경우는 음. 실제로 조상하고. 어, 어, 조상하고 상관없는 근데, 것이 음. 많이 나타난다 음. 이거는. 말씀 어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음. 하공은. 주로 우리는 어떻게 조상들이 많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다는 것이고 구천세계는 네. 아닌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음, 음, 아닌 것이 더 많다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배하면 매년 매년 이것의 인연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연법이 해마다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불어오는 것은 내가 인연법적으로 불어오는 것이 있고, 인연법적으로 불어오는 것이 있고, 우리는 지풍으로 일어서, 지풍수로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인연으로. 하나는 터로서 일어나는 것이 있다. 이건 인연으로서. 예시지 그렇게 우리는 장사를 한다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는 이런 지풍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는 인연법 측으로 우리 데 불어오게 되는 그 구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한해한 해도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인간의 평생의 흐름 평생은 운가 해운가 이렇게 흘러왔지만은 한해한 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다, 이 말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으러 오겠어? 해가 바뀌면. 응? 음? 그렇게, 1년 신수, 그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기에 연관해서 내가 풀어주게 되는 거다. 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게 뭐지? 자, 이것이 우리는 한의 운수. 여러분을 보게 되면 우에 운수를 풀 때는 한해 운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일년 신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태반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운수와 신수의 차이는 뭘까 하는 거다. <웃음> 신수는 몸을 지키는 말 그대로 하면 된다.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우리는 저번에 뜻이 어떻게 된다 했죠? 불러봐. 수라는 것은 뭘까? 아니, 이 수. 수라는 한자의 뜻이 뭘까? 응? 어? 1번부터 차례대로 해봐라. 아이씨. 셀, 수. 셀수 두번째는 숫자수 세번째는 목숨수 네번째는 운명수 다섯번째는 풀이수 여섯번째는 해법수 일곱번째는 비법수 여덟번째는 방책수 이 수가 이렇다 이 말이야 누구 말자는 1년 신수 한다는 사람이 숫자의 뜻도 모르고 1년 신수를 어떻게 풀겠노 그럼 여기서 한번 붙여보자 운 운을 샌다 이거 말이 안되겠지 운 목숨 이것도 안되겠지 운 운명 운을 풀이 하는거 해법 이거는 맞겠다 그치 그러면 신수할 때한번 자. 몸을 해법, 몸을 비법, 몸을, 뭐, 뭐, 뭐 임신했나 몸풀이하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수한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는 게 몸풀, 이것도 뜻도 해석 뭐라고 하면 안되 그러니까 위의 운수는 어떻게 한의 운을 풀이하는 방법이 우리는 운수다. 한의 운을 풀이하는 방법이 운수고 신수는 어떻게 내가 한해 돌아오는 이런 애기나 애군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신수라는 것이다 뭐 저기 그럼 많이 다르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자 보자 운수는 뭐 갖고 풀어야 되겠노 이거는 우리는 운명주기에 그제 운명주기 플러스 뭐 갖고 풀겠노 운이 있다. 행운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갖값 뭐, 푸노? 올게? 이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인을 푸는 거야. 기인이 돼서 똑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기획 기해, 기해. 운. 여기서 우리 박이법에서 이것 갖고 푸는 거야. 기인은, 우리는 행운을 갖다 주는 데 운명주기에 따라서, 이 기인이 오는 것을, 한의 운명주기를, 기인과 연계해서 푸는 것이 한의 운수다. 그렇게는 내가, 누구말따나, 신수 보러 가는데, 어, 어디 가저니 네 올게 문서 잡겠네 뭐, 이런 쪼가리 하는 그런 상담은, 그거는 상담이 아니다. 그냥 전부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된다. 이급 배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똑바로 공부도 안 해갖고. 내가 대표적인 거 안다 누군지 이뭐 문서는 어떻겠네요 뭐 문서치겠네요 완전히 헛소리하는 그거는 운수와 신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그래서 운수는 한의 운에 어떤 기인이 오느냐다 방위법 있잖아 어떤 기인이 오가지고 내 인데 기회를 부여하든지 내 인데 좋은 일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나쁜 애군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것이니까 피해라. 이런 것을 푸는 거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한의 운수는 기인법으로 푸는 거야. 그렇게 풀려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련 실수는 몸을 푸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천풍, 지풍, 인연법을 푸는 거야. 그런데 인연이 어떻게? 이런 액기와 애군이 있대, 그치? 이거 갖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다 풀라 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바람풍방풍법해각 DB를 만들어 준 거야 바람풍방풍법 이것을 우리는 DB로서 우리는 풀때 어떻게? 총운이 이게 한의 운수다 총운은 한의 운수로 풀어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는 바람풍 방풍법으로 풀어낸 거야 이해 돼요자 네. 그런데 여기에는 천풍지풍은 그냥 단순하게 천풍지풍이 아니라 이 천풍지풍에서 1년 만에 한해에 돌아오는 이런 천풍지풍을 우리는 뭐라 하겠나?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지. 한해 돌아오는 이것을 푸는 것을 우리는 또기 1년 실수라는 것이다. 자, 또기 1년 실수는 이거 어떻게 해? 1년 실수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같이 풀려야 할게 너무 복잡한 거야. 이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위에 까한의 운수는 나중에 보게 되면 보금풀이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한해에서는 애군프리법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군애군프리법에서 이런 똑이 1년 선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못하니까 우리는 똑똑이 1년 신수를 배우는 거야. 똑똑이라고 한 거는 너무 복잡하지 않고 간략하게 상담을 위해서 하는 똑이의 동생. 똑이의 동생이 똑똑이다 정말 똑똑할 것같지 똑이 두개 붙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상 칼을 지면 그러면 똑이 1년 선수가 대충 똑이 1년 선수에 등장하는 인물을 내가 한 설명해 놓고 가 설명은 잠깐 해주고 가야 되겠네 그제 아내 진짜 뭐할 일이 너무 많네 그런 거 보면 내 머리도 참 괜찮다, 그죠? <웃음> 자, 또기. 또기 1년 신수에는 등장인물이다, 등장인물. 만들으라면, 이런 바람풍, 풍풍, 이런 게 해서 면이 사람들이 실감이 잘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편리하게, 아주 편하게, 애군 보리법발한 해의 운수를 풀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똑똑이다, 똑똑이. 똑이는, 이거, 저, 어디고, 보, 애군 보건법 발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똑똑이를 푸는 거야. 똑똑이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알아보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똑똑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똑똑이의 등장 인물을 우리는 소개한다. 그죠? 어쩌면 우리, 똑이, 영화 같은 그런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똑이 1년 순수에 우리는 등장인물을 우리는 똑똑이 1년 순수라고 칭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등장인물이 좀 많아요. 등장인물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똑이가 있고 똑이의 동생이 우리는 똑똑이다. 똑똑이의 친구는 똑순이다. 그러면 똑똑이와 똑순이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까? 우리 1년 실수를 했다, 그제? 너가 풀어놨잖아, 그제? 똑이와 똑똑이는 우리는 기인이라는 거다, 기인. 알겠죠? 자, 요거는 우리는 기인이라는 거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등장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는 우리는 액돌이가 있고 액동이가 있고 업동이가 있다 액돌이가 있고 액동이가 있고 업동이가 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액, 액동이, 업동이의 우리는 친구가 기순이다. 기순이 여기에 기순의의 친구가 우리는 복수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똑똑이의 등장인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액기가 되고, 액돌이, 액동이, 동이. 자, 이것이 우리는 애군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는 이거는 기순이는 애군이고, 이 복수이는 복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갖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걸 푸는가? 일련 신수를 푸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갖고 일련 신수가 풀리는 거래 어디 애군? 애군? 이거 액동이 하고 업동이 하고 액돌이 액동이 없다업동이는 액기고 이것도 액돌이도 액기지만은 네. 이거는 구천 세계에 있는 구천 세계에 있는 그거 이거는 하궁 세계에 있는 것이고 자, 이거는 애군이다. 이? 자, 액돌이는 구천세계, 액기, 같은 액기인데, 구천세계에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다 몸에 붙는 거다. 몸에. 해구질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갖다 붙는 거다. 이? 그래서 시주단지가 있다든지, 칠승줄이 길다든가, 이 귀신발이 막올 때는 이런 액돌이의 작용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 음. 이것이 액돌이다. 액돌이 액돌이는 액돌이는 액돌액동이는액이는액 어? 액기 죽인데 예. 핵구질 하는 몸에 갖다 붙는게 아니고 핵구질 하는 것이다. 그 아까 액돌이가 화분세계? 음. 액이가 액돈이. 화분세계? 액돌이가 화분세계고? 옥동이는? 액동이하고 업동이는 하궁 세계에 주로 있는 것이 많다. 액돌이는 가여 있고 기순이, 기순이하고 저것이 이제 구천 세계에 주로 많이 다 구천이하고 액돌이는 구천 세계에. 어, 어,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치? 요것이 이것을 가지고 일련신수를 푸는 것이고. 응? 풀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게 한의 운수다, 그치? 한의 운수는 이것이 신수 갖고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운수 갖고 푼다, 그랬다, 그치? 이거는 운수 갖고 푼다. 그러면 이런 운명 주기에 우리가 기인이 온다고 그랬다, 그치? 기인이 오는 인제 시기가 있는 거야. 이? 기인이 오는 시기. 그러면 월별로 우리는 숫자 인연법에 의해서, 숫자 인연법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월별 인연의 법칙이 있다. 매를 따는 무슨 달, 매를 따는 무슨 달, 매를 따는 무슨 달, 이런 게 우리는 숫자풀이 인연법에 주어져 있다. 자, 그래서 준비의 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는 보면, 준비의 달, 금지의 달, 기여의 달, 내게 달른 어,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 거다. 응? 그것을 가지고 푸는 거야, 이?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근데 인생만사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응? 복잡하잖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알고 싶어도 모르잖아. 넌 마음 다 어떻게 알겠노? 그치? 우리 원장님은 이제 막 훑어내려고 막 오만 작전을 다 했는데 훑어 죽이는 훑어 주는데, 그치? 그래서 안주갓 기르고 왔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한의 운수와 일진수수가 뭔지는 알아야 뭐 한의 상담을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간략하게 풀어준 거야. 상담은 우리가 신수와 운수를 쫙 풀면 되는게 주기갖고만 쫙 풀어도 되니까 이? 그리고 풍을 불 때는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인터넷과 바람풍 보고 알면 알아서 풀고 이? 그러면 우리는 해가 바뀌면 상담 오는 사람 전부 다 1년 신수 보러 오잖아 1월달 2월달은 전부 다 1년 신수야 그치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푸는거야 그러면 한해 운수와 신수, 아니 근뭐 운수가 뭔지 신수가 뭔지도 모르고, 어게 되면 뭐니뭐 네 종이쪼가리 들겠대 어떻게 뭐 에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에 치고 이런 네 뭐니뭐 어디 가서 병원에 가 갖고 알아봐라. 병원에 가 갖고 뭐 가는 거야 당연한 거지. 아, 그거는 지금 복잡해서 모른다.